안녕하세요 구글 광고지원팀 권재 매니저입니다. 앞서 이종호 매니저님께서 사이트 와이드 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구글이 그래서 사이트 와이드 태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이트 태그를 삽입하는 방법과 GA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사이트 태그와 GA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만약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사이트 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이트 태그는 구글 에즈 내에서 발급 가능하신 태그인데요. 구글 에즈 내에서 전체 사이트 태그를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추적하고자 하시는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밑에를 보시면 스크립트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스크립트 맨 마지막 부분에 g 태그 가로 컨피그 부분 뒤에 GA 혹은 더블클릭 아이디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계정에서도 전체 사이트 태그와 마찬가지로 구글에즈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록색 글씨로 마련되어 있는 conversion linker false라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면은 전체 사이트와이드 태그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체 사이트 태그를 저희 그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심어주신 이유,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삽입을 해주신 이후에는 추적하시고자 하는 전환이 있는 페이지 또는 버튼에 이벤트 스니펫을 삽입을 해주셔야 전환 추적이 완료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완료한 페이지, 구매 완료 페이지 또는 장바구니 페이지와 같이 원하시는 전환이 있는 페이지 또는 버튼에다가 이벤트 스니펫을 삽입해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스니펫 또한 구글 에즈 내에서 발급이 가능하시면 삽입해주실 때에는 헤드와 헤드 사이, 그리고 전체 사이트 바로 다음에 붙여넣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 애즈와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가장 최적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는데요. 구글 애즈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환 액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구글 애즈 계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GA 속성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d 즈 UI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구, 연결된 계정으로 가주시고요. 이후에 애널리틱스 부분에 상세보기 파란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는 연결하시고자 하는 속성의 링크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된 이후에는 파란 버튼을 활성화되도록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동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보기들이 구글 애즈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된 보기 중에 어떤 것을 전환 액션에 활용하고자 하시는지 선택하시어 전환 액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음,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를 연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애널리틱스 속성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 속성 안에서 가져올 보기들인 실제로 지금 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기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보기를 가져오셔야 전환 추적이 완료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3편에 말씀드릴 텐데요.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GA 태그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3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교차 계정 전환 추적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광고주님의 웹사이트에는 구글 계정, 애드 계정이 단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두개 이상의 구글 애드 계정에서 같은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전환을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각각의 계정을 연결하시기보다는 교차 계정 전환 추적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복 집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이트 내에는 태그를 하나만 삽입함으로써 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 계정 전환 추적 정보는 구글 엘즈 고객센터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 사이트 태그와 구글 엘즈를 활용해서 사이트 와이드 태그를 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다음 다음 편에는 구글 태그 매니저와 함께 Q&A가 준비되어 있으니 Q&A를 위해서라도 3편도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